성격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성격처럼 못산거 같아 뭔가 위하게 살았던 건지 욱하고 극성 맞아야지 진돗개 같단 말이야 한번 물면 안 놓아야 된단 말이야 너무 호란스러워 주변이 무섭이 있을 수 있다 아, 그 사람들 탓하는 건나좀 아닌 거 같은데 가정사는 좀안 때문에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냐니까 안녕하세요 연어신장 연예계 씁니다 사주회라가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되게 많이 좋다는 걸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 그냥 전부 다요? 응만는게 그게 아니면 은 정신없이 바쁘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없이 바빠? 정신없이 바쁘죠 응. 그냥 멈춰있는 거밖에안 보인단 말이야 성격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성격처럼 못산거 같아 할머니로 얘기한다면 되게 억센 사람 있잖아 그렇게 살았어야 는데 뭔가 유학이 살았던 건지 학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욱하고 극성 맞아야지 진돗개 같단 말이야 한번 물면 안 놓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많이 나이가 들어서 유해진 건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처럼 좀 많이 느껴지고 좀 기복이 많이 심하단 말이야 그럼 이거가를좀 그러니까 그놈의 과거 각오. 그놈의 과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은 거 아니냐고 아직도 음. 사로잡혀있다 음, 음, 그거 아니냐고 그걸 좀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남편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누가 도움이 돼 오히려 나도 나자신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방하는 비상구처럼 남편을 맞다뜨렸다면 은 그게 비상구가 아니었던 거지 뭐 자기가 나와야 돼 자기가 들어간 거라서 자기가 자기를 가둬둔 거라서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수전이 올해 수가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순 없어. 앞으로 2년이라고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닥. 뭔가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닥. 좀 혼란스러워, 주변이. 약간 음, 구설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연예인은 다 구설이 있으니까, 애도다 있는 거, 이 사람도 있는 거 같은데, 사람, 그 사람들 탓하는 건좀 아닌 거 같은데. 가정사는 좀어때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냐니까 괜찮은 척, 뭐 씩씩한 척, 아니 척, 뭐한척 이게 지금 지겨울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가 더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는 느낀 거지 이거를 내가 다놓고 싶은데 해결하고 움직이게 된건 나밖에 없으니까 뭔가 그나마 이렇게 들어오면 은 나가고 뭔가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나와서 뭔가 와 다시 옛날처럼 막 그러는 거는 잘모르겠어이 음, 사람 뭔데? 누구예요? 그, 가수 릴지이거든요 음. 이분 남편이 음. 한 1년 전에 음. 마약을 했었거든요 음. 남편분이 이분이거든요? 음, 정서가? 음. 네. 음. 어때 보여요? 참 많이 속일 것처럼 보이고. 겉모습은 남자다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남자 다운 척을 하고 살았던 것 같지. 진짜 남자는 속까지 아닐 것 같은 사람. 그냥 애 같아. 제현 씨는 왜 그러면 참고 그냥 살았을까요?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게 이 사람이 뭐 장녀가 아니고, 뭐 맞다리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처럼 많이 들어. 상황은? 이 여자가 더 많이 맞춰주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보여지고 그래서 참는 것처럼도 보이고 근데 안팎으로 시끄럽단 말이야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우리 그렇잖아 근데 딱 그거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 행복하다는 잘 모르겠어 갑자기 끝났다라는 말도 나올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지영 씨한테 마디할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도 사주파자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다른 사람 걸 내가 해결해줄 수는 있어도 내 거를 다른 사람 해결해줄 수는 없어 먼저 정리해야 될게 뭔지 순번을 정해서 그냥 그거대로 가야 되는 건데 마음 정리가 좀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냥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